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노리터 기린이 숫자를 써요. 동물 친구들과 함께 숫자 쓰기를 해요. 안녕 나는 공룡이야. 아, 나는 호랑이. 나는 키다리 기린이야. <웃음> 나는 원숭이. 나는 해마란다. 한마리가 냠냠냠 숫자 1을 쓸수 있어요. 어, 응? 숫자 1이네. 이 숫자가 뭐게? 공룡 두 마리가 크릉크릉 숫자 1을 쓸수 있어요. 숫자 2 숫자 2는 이렇게 생겼지 원숭이 세마리가 대롱대롱 숫자 3을 쓸수 있어요 1 2 3 호랑이 네 마리가 우당탕탕 숫자 4를 쓸수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재밌어. 4는 이렇게 생겼어. 헬마 다섯 마리가 둥둥둥 숫자 5를 쓸수 있어요. 동동동동 숫자 오늘 여기 있어 1, 2, 3, 4, 5 1부터 5까지 쓸수 있어요 1 2 사 오?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기린이 숫자를 써요. 동물친구들과 함께 숫자쓰기를 해요. 안녕, 나는 공룡이야. 아, 나는 호랑이. 나는 키다리 기린이야. <웃음> 나는 원숭이. 나는 기린 한 마리가 냠냠냠 숫자 1을 쓸수 있어요. 어? 숫자 1이네? 이 숫자가 뭐게? 공룡 두 마리가 크릉크릉 숫자 2를 쓸수 있어요. 숫자 2 숫자 2는 이렇게 생겼지. 원숭이 3마리가 대롱대롱 숫자 3을 쓸수 있어요. 1. 2, 3 호랑이 네마리가 우당탕탕 숫자 4를 쓸수 있어요. 재밌어! <웃음> <웃음> 4는 이렇게 생겼어. 다섯 마리가 둥둥둥. 숫자 5를 쓸수 있어요. 바닷속을 둥둥둥. 숫자 5는 여기 있어. 1, 2, 3, 4, 5. 1부터 5까지 쓸수 있어요. 1 2 3 4 책 빨간 사자 기린이 숫자를 써요. 동물 친구들과 함께 숫자 쓰기를 해요. 안녕? 나는 공룡이야. 아, 나는 호랑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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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 세 마리가 대롱대롱 숫자 3을 쓸수 있어요. 1 2 3 호랑이 네 마리가 우당탕탕 숫자 4를 쓸수 있어요. <웃음> 재밌어 사는 이렇게 생겼어 해마 다섯 마리가 둥둥둥 숫자 5를 쓸수 있어요 바닷속을 동동동동 숫자 5는 여기 있어 1, 2, 3, 4, 5 1부터 5까지 쓸수 있어요. 1 2 3 4 생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기린이 숫자를 써요. 동물 친구들과 함께 숫자 쓰기를 해요. 안녕? 나는 공룡이야. 아 <목소리> 나는 호랑이. 나는 키다리 기린이야. <웃음> 나는 원숭이 나는 할 말한다. 기린 한 마리가 냠냠냠. 숫자 1을 쓸수 있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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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 세 마리가 대롱 대롱 숫자 3을 쓸수 있어요. 1 2 3 고랑이 네 마리가 우당탕탕 숫자 4를 쓸수 있어요. <웃음> 재는어 이렇게 생겼어. 해마 다섯 마리가 둥둥둥. 숫자 오를 쓸수 있어요. 바다 속을 둥둥둥둥. 숫자 오는 여기 있어. 1, 2, 3, 4, 5 1부터 5까지 쓸수 있어요. 1 2 3 4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 기린이 숫자를 써요 동물 친구들과 함께 숫자 쓰기를 해요 <놀람> <놀람 안녕, 나는 공룡이야 나는 호랑이 나는 키다리 기린이야 <웃음> 나는 원숭이 나는 해마한다 기린 한 마리가 냠냠냠 숫자 1을 쓸수 있어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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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의 책, 빨간 사자.